여기, 원의 중심에서 각각 접한 재점에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, 여기, 여기 오. 생기는데, 요거 직각, 요 놈도 직각. 그리고 여기 길이 같고, 알세타도 같고, 각도 같고, 이러니까 중심에서 여기 한 변을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, 이 각은 3분의 파이의 절반인 6분의 파이가 된다. 오오오오 근데 여기가 알세타임으로, 여기의 길이는, 그.. 탄젠트 6분의 파이 분의 알세타와 같다. 어...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C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 그 각은 세타가 되니까 여기 리거 여기 여기부터 여기 길이는 탄젠트 세타분의 알세타와 같다.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이니까 아 이거를 정리해주면 알세타로 묶어주면 탄젠트 6분의 5분의 1은 루트 3이고 이거는 탄젠트 시타분의 1이다 이게 1 그러면 알세타 음. 알세타는 이게 탄젠트 루트 3 탄젠트.